아기 키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를 쫓아다니는 게임이에요 친구 사이인 부모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남자아기는 여자아기를 좋아하게 되고 이때부터 남자아기는 여자아기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자아기가 도망가며 던지는 물건과 길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여자아기의 사랑을 쟁취해보세요 좋습니다 뭐 쟁취해볼까? 응애 응애 가 아, 뭐야? 엄청 예쁘다 응애 저기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나랑 쪽쪽이 먹지 않을래 응애? 진짜 그만 쫓아와 음, 그렇게 말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엄마가 나... 너처럼 망가내로 쫓아오는 사람들은 다 조심하라 했죠 헐. 너 완전 귀엽다 너 이따가 이거, 끈, 이거 끝나고 이거 끝 나랑 퀴즈 카페 갈래 쉬자 너는 너무 코흘리개고 너무 어려서 쉬자 그러면은 같이 분유 먹지 않을래 분유? 아뭔 분유야 이유식 먹어야지 저리가 쫓아오지마 야 벌써 너를 6년 동안 쫓아다녔어 아 싫다고 6년 동안, 아, 동안 쫓아다니면 은 나랑 이제 뽀로로 볼때 되지 않았어? 나랑 같이 뽀로로 볼래? 아 집가서 혼자서 유튜브 볼 거야. 뭘, 그럼 나랑 같이 로블록스 할까? 아니, 싫어. 너랑 놀기 싫다고. 응, 음, 다 싫대, 얘는. 뭐가 좋은데 그럼 뭐가 좋은데? 너 빼고 다 좋아. 야, 인형 던지지 마. 그거 인형 맞으면 아파. 이거 기존이 짜니까 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벌... 쫓아오지 마. 벌써 11년 동안 쫓아다녔어. 이제좀 받아줘. 아! 저기 혹시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싫어 너는, 너는 조금 별로야 목소리가 쟤네랑 사귀면 되겠네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쫓차다니냐 아니 너랑 그냥 같이 마크 한판 하자니까 마크 마인크래프트 아 싫어 무슨 마크야 아, 나 끝나고 친구들이랑 코노 가야 된다고 아 내가 집에 있는 말랑이 다 줄게 제발 나랑 한 번만 만나줘 야 중학생이 무슨 말랑이야 놓쳐오지 <웃음> 마 아니 그럼 뭐 줘? 나 포켓몬 스티커 다 줄게! 야! 무슨 포켓몬 스티커야! 아! 너, 내가 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웃음> 말이 너무 심한 가 내가 로벅스 줄게! 로벅스야 이제 철좀 들어라! 우리 고등학생이야 이제! 어 그래? 벌써 고등 음. 18살 됐네? 근데 네. 이 정도 쫓아다녔으면 은 이제 받아줄 때 되지 않았을까? 음. 이 정도 쫓아다녀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그만 쫓아와! 나 내일 군대 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잖아 내가 엄마? 꼭 기다릴게 저런 여우 같은 기준이 말고 나랑 만나 그래 음. 저기 너 군대 기다려준다는 애들 많네 첸이랑 만나면 되잖아 나 벌써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너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야 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니까 제발 제발 방해하지 <웃음> 말아줄래? 내가 명품 사줄게 내가, 내가 너 때문에 연애 한 번을 못해봤어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나중에 취직해 가지고 내가 너 외제처 태워 준다니까. 난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 딱줄색이야 아, 그렇겠죠. 능력, 능력이 지금은 없지만 능력이 생길 거야. 나도. 어떻게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니? 나 이제 그그 그 대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그래, 희망 사항이겠지. 화이팅 아, 아니, 아니 얘는 왜 계속 나 쫓아와? 아니 오빠는 여자의 말고 나 같이 예쁜 여자랑 만나요. <웃음> 나는 한살 때부터 쟤만 쫓아왔다고 벌써 우리 나이가 서른 살이야. 이제 한번 만나줘. 서른 살 됐으면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야 너도 남자친구 한 번도 못 만나봤잖아. 나랑 한번 만나보자니까. 야 너만 안 쫓아오면 <웃음> 나 바로 결혼할 수 있어. 나처럼 예쁜 사람이 왜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겠니? 나 벌써 취직하고 나이 서른 한 살이 됐어. 면도나 제대로 하고 쫓아와 진짜 쪽팔리다 쪽팔리다 <웃음> 제발 좀나좀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나랑 결혼해줘! 나 싫어 싫어 너처럼 머리 부시시하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는 자기관리 안 되는 남자를 누가 만나겠니? 다이아몬드 반지 준비되어 있어 나 돈은 많아 돈은 이제 많다구 얼굴은 준비가 안됐잖아 <웃음> 그럼 쫓아와 아직도 얼굴 보니? 서른다섯 살인데 어. 정신 좀차려라 내가... 평생 살 건데 얼굴 잘생김이 기본 좋잖아. 우리 소꿉친구잖아. 친구, 저 우정으로 한번 만나줄 수 있잖아. 뭐래 우정이랑 사랑은 다른 거야. 아! 아! 어떻게 표? 아휴. 그럼 아직도 반. 싸구려 가방이나 들고 다가 내가. 내가 좋은 거 사준다니까? 싸구려 가방? 내돈내 산인데? 헐. <웃음> 너 어떻게 내 능력을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네 능력을 인정하겠는데? 그럼 조청심아.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됐잖니.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해 <웃음> 진짜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하는 게더 낫겠다 벌... 그래 그래 오빠 나같이 돈 많고 예쁜 여자랑 만나 <웃음> 저렇게 쭈을탱이 할머니랑 만나지 말고 그래 쟤랑 만나 그럼 되겠네 벌써 마흔아나야 야 아, 이제 그만 좀 결혼하자니까! 이제 결혼하자니까 다... 마흔살이야 송식 좀 차려 내가 이번에 좋은 안마기가 나왔다던데 그거 하나 사줄게 뭐래 가라 포피 던져 <웃음>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던질 수 있어 목피 있는 채점낭이라서 나라가 더안 죽어. <웃음> 아니, 뽀피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 일단은 다 필요없고 내가. 40년 동안 시달리 내가 더 불쌍해. 저 위에 있는 집들 보이지? 다내 거야. 내가 땀 샀어. 내가 내가 성공했잖아. 로또 당첨됐다고 이제 좀 결혼 좀 받아줘. 아휴, 아, 언제 저리 들랑나 모르겠네. 진짜로다가. 비트코인 알지 비트코인 하 대박 났어. 다 사줄 수 있어. 그 강남에 위치한 내가... 부탁이야. 그 아파트 내가 열채 줄게, 열 채... 나랑 결혼해달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너무 많이라도 <웃음> 편하게 보내기 해도 제발 그만 쫓아올 수 없겠니... <웃음> 아니... 내가 강남인 집 쫓아준다니까... 왜 내가 싫대... 이좀 <웃음> 놓으면 범죄야, 범죄... 20년이야... <웃음> 아,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웃음> 아... 나한테는 얼굴이 전부야, 그만 쫓아와 제발 아... 니 저기 안, 안경 <웃음> 할머니는 아직도 쫓아오네, 나 내가 그렇게 졌나... 으으... 할봐 나랑 만나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유~ 그래, 어, 언제 정신 차리려고? 벌써 50년이 지났어. 이제 양갱 사줄 테니까, 나랑 이제 나한테 시집 오라고. 아유, 무슨 이 나이에 시집이야, 쪽팔리게. <웃음> 지금 요즘에 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나이엔 사랑이 없다고. 아유, 나이에 사랑은 없지만, 내 사랑이 당신이 없어. 어! 아유, 내가 벌써... 때부터 55년을 쫓아다녔어 이제 좀 받아줘라 나는 늙어서 배나오는 남자가 제일 싫어 <웃음> 나는 이제 청춘을 다 잃었어 너 때문에 누가 쫓아오라 했어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웃음> 영광탱이야 <웃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아 어. 여러분 그런 날만 망구 말고 관리사랑 나랑 만나는 건 어때요? 그만 쫓아오고 저 할망구들이랑 노인정 가서 바둑이나 두슈 아니 바둑도 어. 당신 해둘 거야! 제발! 아우. 내가 좋은... 주... 내가 저기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 거기서 <웃음> <실버타운> <웃음> 나랑 좋게 여생을 마무리하자고요. 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고무신을 던진했더. 내가 좋은 보청기 사줄게. 이제 귀도 안들리자아아이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려 쟤랑 어, 정... <끼랑> 귀 먹으나 몸이랑 놀지 말고 어, 나랑 놀아요 나랑 내가 으이 뭐라고? 요즘에 고기도 씻기 힘들다면 내가 틸디도준비해서 커플 틸디 하자 커플 틸디 으이 뭐라고 나보고 틸딱이라고 내가 어떻게 나 그런 말을 <웃음> 내가 어제 그런 있어. 말을 했어 내가 홍삼 사줄게 홍삼! 뭐라고? 홍삼 캔디 압수한다고? <웃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웃음> 압수한다는 게 아니고 너를 앞서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달라고! 뭐라고네가 쓰면 얼른 죽으라고? <웃음> 제발 벌써 이제 68년을 쫓아다녔어! 할멈! 이 할망구야! 침에도 유... 침에도 이렇게 걸리면 안 되지! 내가 69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어떡해! 이썩일 놈의 할아망구 이러다가 무덤에서도 어디... 안 나겠어! 무덤에서 결혼하겠어! 저승까지 따라오려고 하네 아이고 내신세야 내가 아이고. 결혼 못하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에이 세상엔 저런 썩을 하나만 거안 잡아가고 뭘하나 저0 0까지 쫓아가서 까지혼하고할꼭야혼하고0 거야. 아까지 예쁜 잘까지까지 2,000까지 2,000까지 2이0 아이 지2 0아이까지2이0 0까지 2,000까지 2,000까지 그래 응? 나까지2 0 0 0 야이 할아망구야 야, 이쯤 되면 만나줘! <웃음> 그래 저 할망구랑 어, 남은 여생이 흰머리 뽑아주면서 살아보게. 아니 나, 나도 내가 불쌍하시도 않아 난 76년 동안 당신만 쫓아나갔어 이제 제발. 나는 이제. 80년 가까이 쫓아오지 말라고 말했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 곧갈거 갔어 할멈. 제일 됐구려. 이제 뭔가 하느님이 날 부르는 거 같어. 가게어어가 그래. g 감아 m 뽀는 나고 가! 내 여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e l l i n 저 you, 아도 telling 이제 u I'm telling you, I'm t e 팔 l i n g you, i 네 t e 팔 l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 e 사랑 i 어. 어. 받아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하하하어 <웃음> 어우 힘들어 아 어, 정말 끈질긴 할몸이었어 어쨌든 이렇게 아기 때부터 소꿉친구 때부터 80살 와 80살 때 결혼을 했네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동안 행복했겠죠 내가 볼때 행복해진 않았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오늘 1편 단심이란 게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